연애 고수이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상대방의 니즈만 잘 알아도 우리는 연애의 고수가 될수 있어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간단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어떤 여자분이 평소에 되게 칠칠 맞은 분이었어요. 역시나 이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갑을 잃어버렸죠. 이 지갑은요, 남자친구가 선물로 사준 비싼 지갑이에요. 지갑을 잃어버렸으니까 속상한 여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상황들을 남자친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나 지갑 잊어버렸어. 어떡해. 나 완전 속상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하지 않나요? 이제부터 남자친구를 이 이야기에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남자친구가 여러분의 전화를 받고 뭐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칠칠맞게 하더니 결국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만 아이고 내가 좀 신경 써서 물건 챙기라고 했잖아 거기 돈 얼마나 들었어? 잃어버린 지갑 그거 내가 지난번에 사준 비싼 지갑 아니야? 아 그거 완전 비싼 건데 아 그거 아직 할부도 안 끝났어 아 일단 카드사에 신고부터 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런 말 들으시려고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남자입니다 카드하고 신분증 다 잊어버린 거야? 카드가 중요하니까 일단 신고부터 하고 되게 당황했겠네 속상하지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서 잘 챙겨 그러면 되지 뭐 카드 말고 다른 건 중요한 거안 들었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1번과 2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기대하고 계신 게 있나요?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뭔가 기대하고 계시지 않냐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라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3번 남자를 한번 볼까요? 아 진짜? 정말 속상했겠다 많이 당황했지 살면서 다들 지갑 잃어버리고 그렇지 뭐 나도 예전에 지갑 잃어버려서 엄청 속상했거든 그 지갑 내가 생일선물로 사준 건데 벌써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나? 음, 다음에 같이 가서 예쁜 걸로 한번 골라보자 빈털털이 돼서 당분간 돈이 없으니까 내가 계속 맛있는 거 사줘야겠는데 좀 이따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 요게 3번 남자예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그런 대답인가요? 기대는 아니더라도 3번 남자처럼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되게 큰 매력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남자라면 내가 한번 푹 빠져봐도 괜찮겠다 이 3번 남자는요. 아마 연애를 잘하는 고수겠죠. 정말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남자친구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한 말은요. 사실 그냥 오늘 속상한 기분을 하소연하려고 한 건데 그 말을 들은 남자는요. 이 여자가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할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여성분이 남자에게 뭔가를 원하는 걸 가지고 접근한 건 아닌데 원하는 것 이상의 답을 얻었잖아요 남자들도 여자에게 선물을 해줬을 때 여자가 어떤 행위를 하길 바라는 건 아닌데 그 안에는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잠재돼 있다는 거죠 선물을 받은 여자친구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칭찬을 나에게 해줄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선물을 주게 되거든요 다른 예로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았다고 가정해봐요 손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잡은 건 맞는데 왜 잡았겠냐고요 설마 내 여자친구가 없으면 이 세상에 손이 없어서 잡은 건 아닐 거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스킨십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손을 잡았겠죠 그럼 이제 남자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남자가 원하는 게 손잡은 건데 손 잡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남자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남자의 마음이 지금 내가 너무 좋은 거구나 이걸 느끼셨다면 피드백으로 남자에게 기댄다든가 남자를 살포시 안아준다든가 손 잡으니까 되게 따뜻하다든가 라 뭔가 그런 행위를 해주게 되면 남자는 자기가 의도한 것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돌아오는 느낌에서 기대 이상의 것들을 받게 된 거겠죠 여러분이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3번 남자가 말한 그 멘트들처럼 남자도 손을 잡았을 때 여자가 기대 이상의 행동을 해오게 되면 둘의 연애가 되게 오랫동안 끈끈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의 고수들은요. 내가 뭔가를 자랑하려고 내가 뭔가를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그 니즈 하나만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